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호궁애라고. 네, 호궁애. 예, 이작물에만 특별하게 있는 그 질병이죠. 네, 네, 그, 그, 그 질병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 그런데 그, 그 사진을 찍어도 네. 거의 희미하게 안 나올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를 제가 중국에서 막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호궁애를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 네. 이런 얘기.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자담식을 응용해서 네. 그 흙, 호궁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어, 작년에 어쨌든 호궁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음, 음.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방제를 자주 해주는 번거름 있고요. 아. 발생시기라든가, 그때. 발생시기는 음. 언제 발생하는 거죠? 이게 4월달, 5월달부터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아. 지속적으로 이 살. 지금도? 지금도 합니다, 10월달까지. 그런데 아, 어. 개체수를 줄이면 아도덜 하겠죠. 음. 그러나 작년에는 그, 발병이 돼도 개체수를 죽이는 데는 성공을 했었어요. 음. 그러나 또 겨울 월동하고 또 음. 다시 보호하고 이런 과정에서 음. 아마 이걸 무농약으로 한 500평, 1 0 0 0 같으면 자신있게 하겠는데 아, 무농약은 5000평 하니까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좀 작게 일시지 게 많이 하셔 그게 아까 식품공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아, 이렇게, 그게... 네, 아. 이게 좀대량로할수 좀 없을까 아. 일단은 발병이 됐을 때 연사를 한다든지 간격은? 예, 뭐 심지어는 아침, 저녁으로도 준 경우도 있고 음. 3연 타까지는 몰라도 2년 타 정도는 올 치고 내일 아침에 치고. 가성소사를 좀 넣고 안 넣고 차이는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 해보신 결과, 한뭐 일, 2천 평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데. 1천 평 정도는 어. 아마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아, 네. <웃음> 근데 5천 평 혼자기 너무 힘들다. 아. 이걸 간격 조절 잘하고. 어. 올해는 유난히 벌레가 좀 많은 해였다고 하잖아요. 게볼 네. 수가 음, 있겠는데. 음. 연타하는 횟수가 좀 많았겠죠. 음. 음. 그러면 그 자담유황, 희석량은 희성, 희성, 유황 말입니까? 자담량 예. 유황. 유황은 1, l 틀 넘지 않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제가 이 자담방식으로 하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음. 미생물도 주고 음. 유황을 사용해서 그런지 네. 균병에는 자신이 있더라고요. 아균 충병이 문제지 음. 균병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음. 음. 일주일 내지는 뭐 열흘 한번 정도 음. 그 간격에 맞어요한 번씩 음. 했는데 그 만으로 균병은 올해, 보시다시피 전혀 균병이. 어, 탄저에 또 뭐가 또 와요? 탄저 흰가루 병 같은 아, 거. 아, 흰가루도 심하구나. 그 뭐, 역병 어. 같은 것도 나날 수도 있겠죠. 어, 어. 그럼 뭐, 시그음병 이런 게 있는데, 음. 지금으로 봐서는 그,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깨끗한 상태에 어, 유지하고 어, 어, 있습니다. 어. 이제 이 구기자 하시다 보면 다른 농가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보시다시피 너무 벽촌이다 보니까, 어. 사실은 많이 아시는 분도 아셔도 제가 뭐 자랑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네. <웃음> 저는 뭐 일단 여기서 이 지금 어쨌든 늦게 배운 농사지만 농사 병운게재밌고 해서 아 이거 몇년 차인데? 지금 농사가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 어 예. 아, 그래요? 그데이 예. 꼴짝에서 자담을 어떻게 하셨어? 아그성속 1년이라는 말에 제가 좀 확실을 갖게 됐죠 아성속 1년은 뭐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뭐그렇습니다만 예, 아 그렇다 모든 게 이치를 떠나서 뭔가 있겠는가 해서 관심을 갖게 돼갖고아 제가 이제, 이제 강의할 쓰는 성소기료에 꽂혔단 말이야? 아니 그 말에 이제 어. 이치를 갖고 하는 거니까 어, 어, 쉽게 말해서 음, 음, 음. 뭐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확신을 가면서 제가 강의도 참석을 했고 아 대전에 오셨어요? 네 대전에 한번 어. 뭐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이 맞다 그러면 어.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했는데 어, 방제는 아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음, 했습니다. 음. 작년에는 어쨌든 수확량은 음. 그 날씨 관계로 어. 너무 강구량이 많아서, 어, 만족할 어, 만 수확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방제가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음, 음.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음. 품욕 선택이라든가 이좀 개선하고 음. 해서 오늘은 보시다시피막 아주 깨끗하게 지금 자물이 된것 같습니다. 어, 아무것 굉장히 보기 좋아요. 예. 네. 네. 여기는 에 음, 지금 음. 이제 개간을 한 땅이고 아, 품종순이 게또 물가가 잘안 돼요. 아, 그래. 근데 저 쪽은 저 안쪽이 가장 잘 됐습니다. 진짜. 저 안쪽이. 예. 아, 그럼, 멋있다. 그리고 더멋있는 거는 어. 이게 지금 3년 차인데 가지 어. 나온 거 한번 저게 나중에는 음. 이물처럼 돼 버려요. 아, 어. 그래서 아, 자단 방식이 요걸로 보고 알수 있는 건 자단 방식이 음. 다수기는 확실히 지는 길이구나. 다수하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몇년 하시면서 일, 일반적으로 유기농은 다수하게 안 된다 그랬잖아 예, 저는 그 반대합니다. 예. 아, 그렇죠? 예. 예. 유기농이 다 수확 되는 거야, 자닮식은. 저는 참 응. 농사를 배우는 방법이 유기농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철환경이라 어. 생각을 했거든요. 어. 사실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근데 이게, 아, 된다라는 생각에 어.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어. 도전을 조그맣게 많이 해봤죠. 아. 어.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어. 하니까. 매뉴얼대로 어. 열심히 하니까 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뭐 자닮식 기술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치를 깨달으면 그냥 단순하지만, 음, 사실 음. 실행하기가 참 힘든 음, 것 같아요. 음, 흔히 음. 말하는, 뭐, 8살 뭐 80살 뭐 사람이 알긴 알아도, 뭐, 뭐, 실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천하는 예, 말. 예, 예, 예. 근데 그것처럼, 농사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음, 음.